모두들 털하입니다. 일단 어떻게 저런 게 여기서 가 주제입니다. 어떻게 저런 게 여기서 이 얘기는 진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일단 저는 직업이 평론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만나면 그런 말을 진짜 많이 들어요. 네. 어떻게 저런 게 여기서 1등을 해요? 네. 어떻게 저런 작품이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말을 하죠. 잘 모르겠는데? 음. <웃음>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분들의 의도를 좀 파악해봅니다. 질문의 의도. 일단 그 질문에 어떤 의도 같은 걸 생각을 해보는데 대다수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는 너도 나한테 공감하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물어보세요 야 너도 소, 네가 봐도 솔직히 저런 게 1등 하는 건 마음에 안 들지 않냐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네. 어. 그리고 또 일부는 너는 좀 다른 생각이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보세요 어. 그게 맥락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내린 답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 2019년 블랙프라이데이때 삼성 tv 코너 앞이거든요. 어 지금 뭐 저기 폭동인가요 하, 그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요 많이 사기 때문에 1등을 하는 거죠. 예. 네. 아주 간단한 이건, 숫자죠 숫자죠 네, 음. 너무너무너무 간단한 답입니다. 음.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런 작품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건 어떻게 였던 거죠. 어떻게 1등을 하지. 많이 보니까 음. 답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많이 보지? 라고 계속 물어볼 거예요. 네. 그럼 왜 많이 보지? 왜 많이 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많이 보지? 그 앞에 저런 건또 뭐야? 음, 왜 저런 게 1등이지? 라고 할때그 저런이라는 뜻은 뭘까? 네. 저런 건또 뭐야? 라고 얘기를 할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세 가지를 좀 해봤어요. 네네. 익숙해요.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게 유행을 하니까 많이 봤죠. 네. 근데 거기에 자극적이기까지 해. 음흠. 그러면 1등을 하는 저런 것이 된다. 이게 일단 그뭐 프로듀서나 업계의 분들이 상식같이 생각하고 있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기본적인 뭐 공식, 공식이라고 음. 하기도 애매한 그냥 어떤 원칙 같은 느낌이죠. 네. 네. 그걸 어,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건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빠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야기에 자극적이고 유행하는 것을 익숙하게 표현하면 1등을 한다. 으흠. 항상 그렇진 않죠 근데 또. 그렇죠. 네, 그게 되게 어려운 점인 거예요. 이런 음.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반례는 있다. 네. 하지만 반례 몇 개를 빼놓고 보면 대부분 저 방향을 가더라.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나쁜 거냐? 음. 가치 판단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냐? 어허.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네. 가치 판단에 들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어요. 음, 이것은 오라. 이것은 틀렸어 라고 말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 라는 네. 생각을 하신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때문에 네.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근데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뭘까 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익숙하고 유행하고 자극적인 걸 섞어놓으면 사람이 모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다 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허. 이게 100% 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렇게 작품 만들면 되죠 그냥 그렇죠 음.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저걸 잘해야지 네 어. 근데. 사람이 모이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모이는데 어떤 이유가 있냐? 네. 여러 가지가 있겠네 네. 거기에 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이유 때문에 가보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커요. 있죠 네. 아. 그게 제일 큽니다 음흠. 사람이 저기에 많으면 저거 뭐야 하고 들어가 보게 돼요 보통 많이들 그러죠 실제로는 네. 네. 그러니까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하이프 때문일 수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 네. 사람들이 이미 웅성웅성하고 있으면 거기에 사람이 가게 됩니다 어허. 응. 작품도 똑같은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면 일단 들어가 보게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소위 이 작품들 그러니까 저런 것이라는 말을 할때 요약을 해보면 이래요 네. 작품성이 떨어지고 음흠. 내용도 별것이 없는데 음. 평론가들의 언어로 말하면 소위 납작한 작품 납작한 작품 네. 네. 소비할만한 것의 두께가 크지 않은 작품 어. 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선입견으로 많은 독자분들이 네. 실제로 작품들이 그런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뽑아낸 키워드들은 이럴 거라고 예측을 해본 거예요 오케이. 독자분들이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지금까지 빠져있는 게 있어요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이 모이냐 그리고 만화는 그 모이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거요거는 옐로우키드라는 만화의 선, 선조격인 그렇죠. 네. 대중매체로서의 만화 시작은 알렸다고 생각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우드스탁 페스티벌. 우드스타일것같았지 네. 우드스탁 페스티벌의 그 장면입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죠. 음... 만화랑 이 대중이랑 같냐 이얘기좀 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데 일반 대중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같아요. 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여 있는데 네네네. 이 사람들을 하나 하나 만나서 다 인터뷰를 해보고 우드스탁이 어, 어땠고 이걸 다 모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개인의 경험으로 환원이안 돼요. 네네네. 그리고 그냥 우드 스타일 하나의 현상이었다고 돼버려요. 어. 옐로우 키드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옐로우 키드는 엄청나게 많은 싸움을 불러일으켰고 옐로우 저널리즘, 황색 저널리즘이라는 말을 만들어 낼 정도로 굉장히 그 선정성의 끝에 있었던 그렇죠. 작품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걸 보는 사람들의 경험도 그냥 그건 하나의 현상이었다라고 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중이라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대중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 네. 이걸 조금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어... 일단 대중의 어원부터 가봐야 될것 같아요. 네. 대중매체할때 메스미디어라고 하잖아요. 먹물에 접근 방법입니다 여러분. <웃음> 먹물들은 원래 이래요. 메스미디어에서 네. 메스의 어원이 네. 고대 그리스어의 마자래요. 맞아. M-A-Z-A. -A. 뭐 이렇게 위에 뭐 들어가는. 음, 네. 이 마자라는 말이 반죽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반죽. 반죽. 네. 음. 반죽은 어떻게 만듭니까? 보리나 쌀 같은 걸 찢죠. 네. 그죠. 어. 네. 으깨가지고 물을 넣고 완전히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요. 어허. 여기서 보리알 하나를 떠올릴 수 있나요? 어허. 안 되죠? 네네네. 네,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음... 네. 네. 아까 말했던 하나의 현상이 된 거죠. 왼쪽에 이건 국어사전인데. 대량생산 소비,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뒤에 엘리트와 상대되는 개념 뭐 수동적 감정적 비합리적 특징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안 좋게 얘기하네요 대중을 네. 대중을 바보로 하네 엘리트 의식이 보이죠 그냥 이거 쓴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주의자네 엘리트주의적이죠 네. 제가 그래서 이 설명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내부자들이 나오잖아요 대중은 개돼지입니다 대중? 대중? 그게 렇 저런 뜻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저런 말입니다, 저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장는안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렇게 쓰인다라는 어떤 그냥 사람들이 저렇게 쓰더라라는 네. 식으로 쓰셨겠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써여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도 있 거예요. 음, 네네네. 네. 근데 과연 그런가. 네. 전통적 대중 이게 우드스탁에 있던 때의 대중이었어요. 전통적인 대중의 특징은 획일적인 정보를 전달받아요 일방적으로 어.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사람 매체에서 전달하는 게 일방적이다 보니까 네.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죠 언론통제하면 다 들을 거야 그렇죠. 이런 거 네. 지금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오. 마이크를 쥐고 있는 사람만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나머지는 채팅으로 말씀하시죠 채팅에서 겁나 지금 시끄럽거든요 제가 지금 그렇죠. <웃음> 그 채팅에서 시끄러운 건 어. 제가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다르죠 옛날에 채팅이 없었잖아요 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중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허.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식자층이라고 불렀습니다. 길자게나 <웃음>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 어, 먹물. 써. 그렇죠. 어. 가방끈 기내. 그렇죠. 근데 지식인 매 맞아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옛날에 그 옛날에. 네. 요즘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또 매체를 선택할 때 내가 볼수 있는 시간이랑 장소랑 방식이어야 볼수 있었어요. 맞아요. 뉴스 땡 하면은 그 앞에 앉아 있어 볼수 있고죠. 그렇죠. 그리고 방식은 무슨 말이냐? 말로 하면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음. 글자를 알아야 신문을 읽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옛날에 한자로 옛날에. 쓰던 때. 어, 네네. 네. 네네. 그러니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었던 거예요. 어, 오, 네. 네. 근데 인터넷 이후는 바뀌었어요. 네, 근데 이 PPT 화면은 보면 보스로 약간 킹받네요. 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웃음> 네. 집중하시라고졸려 <웃음> 어이가 없네, 내가. 다원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제가 여기서 말을 하면 채팅을 치잖아요. 시그죠 네. 이게 쌍방향이고. 내가 보기 싫으면 나가면 돼요. 그렇지. 다른 방송 보면 돼요. 그리고 매체를 선택하는 게 내가 원하는가가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주요 매체는 특정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로 맞습니다. 볼 건지, 뭐, 틱톡에서 볼 건지, 아니면은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볼 건지, 맞아, 맞아. 친구한테 받은 걸로 볼 건지, 모든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음흠. 대중이 달라졌다. 달라졌죠? 네. 대중이 바뀌었는데, 네네. 대중이 바뀌면서 뭐가 또 바뀌었냐? 감상의 방식이 또 바뀌었습니다. 네네. 감상의 방식은, 바뀌긴 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이 책에서 어.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다는 행위는 똑같아요. 어. 근데 세상이 바뀌었죠. 어. 내 나이가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거내 어. 옆사람이 똑같이 보고 있을, 있을 가능성이 아주 낮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웹툰 같은 경우 닥터프로스트를 보면서 우리 칸에 닥터프로스트를 또 보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아주 어려워요. 너무 많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음. 너무너무 많은 콘텐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고민이 좀 시작됩니다. 네. 어디까지가 광장이냐 그러면 음... 대중이 모이는 곳이 광장이라면 우주스탁은 분명 광장이죠.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서로 의견을 음. 교환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악에 취해서 서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서로 막 웨이브도 하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다이빙도 하고. 네. 뭐. 근데 내가 거기에 안 갔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예를 들어서 뭐 강연장이야. 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 맞죠. 광장인가? <웃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라이브, 130명이 들어와 계신 이 라이브, 네. 광장인가? 광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간, 네. 저희 둘이 있는 이 공간, 광장인가? 여기는 예. 쇼센크라고 합니다. <웃음> 쇼센크인가? <웃음> 어. 그럼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네, 내가. 어디까지가 광장이고 어디까지가 대중인가? 네네. 이거를 되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음. 어려워졌어요 너무너무 맞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저희 둘만 있다고 하더라도 음. 온라인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이걸 100명 넘게 보고 계시 잖아요 <웃음> 140명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한 분들이 와 계신데 이거를 광장이라고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둘밖에 없지만 네. 광장이죠 대중들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너무 많아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디까지가 광장이고 누가 대중이라는 거야 음. 아까 대중은 엘리트와 구분된다고 했는데 엘리트는 대중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어허. 엘리트는 웹툰 안 보냐? 어허. 엘리트는 드라마 안 보냐? 다 되는 거예요. 다 대중이 된 거예요. 이제 어... 네. 모두가 대중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대중과 식자층의 구분이 필요 없어지고 이렇게 같이 쭉 모여서 있는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대중을 형성한다면 이제는 그냥 모두가 언제나 대중이 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시대가 네. 된 거죠. <웃음> 그러다 보면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 말을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네. 어떤 작품 어떤 장르에 익숙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게 그려지죠 네 기본적으로 그네 능력 이 능력 배틀물의 장르에 푹 절여진 분들이죠 네. 소위 말하는 일본의 판타지 계열의 소년 만화에 네. 익숙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정해지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웃음> 그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네. 그 사람들도 대중이죠. 이런 예시가 정말 수도 없이 <웃음> 많아요. 다 끄끄그잖아. 역시, 아, 뿌듯합니다, 정말. 네. 정말 이런 예시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네네네. 웹툰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음. 차도남, 엄치나, 손민수. 그지. 웹툰에서 만들어진 유행어죠. 야. 대중들이 쓰고 있는. 그렇죠. 웹툰은 대중매체인 거예요, 음.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대중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장르에 익숙해졌어요, 독자들이. 아까 반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중이. 네네. 반죽이 되려면 뭉쳐야 되죠. 음. 뭉쳐야 되는데, 옛날에, 그니까, 러 1세대 오타쿠들이 등장하던 시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는 청계천에서 모여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그때는 그, 때는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 교류를 할수 있는 공간이 청계천이나 아니면 학교 내 몇몇 군데. 그렇죠.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화도아리 봉아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던 거였는데, 지금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음. 지금은, 커뮤니티에 검색을 하면 돼요. 맞아요. 나랑 똑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음흠. 검색해서 거기 가서 정보를 물어보면 이걸 얻어먹고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약간 문화가 <웃음> 거칠어지긴 했지만. <웃음>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는 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반죽이 될수 있을만한 있을 는있 공간이 인터넷이 만들어졌어요. 음. 그 다음에 장르의 익숙해진 독자들이 이제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집에서 제가 만화책을 보면 명탐정 코난에서 명대사가 나와요. 네.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네. 얘기할 곳이 없어요. 없죠. 네.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면 만화 보자나 이거 공부나 해라. <웃음> 네, 그렇죠. 동생한테 막 얘기를 하면 동생이 꺼져 오타쿠야 이래요 <웃음> 그러면 난갈 일을 살아.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웃음> 하지만 인터넷에 내 친구가 있는 걸? 그렇죠. 예. 네. 바로 폰을 열죠. 그렇죠. 장르의 익숙신 독자들이 거기에 깊게 매몰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과 가상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웃음> 네, 네, 네,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다원화된 매체라는 말은 명작의 기준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모나리자가 있죠. 네. 모나리자는 당시에 최고의 재능이었던 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정말 힘을 많이 준 작품이에요. 네. 네. 이런 작품은 당시에는 이런 걸 보기가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이거 보고 똑같이 그려줘라고 하면 그릴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음, 네. 사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계신 그 노인분은. 네. 마틴 스콜세이지라는 분인데, 네, 그렇죠. 이 마틴 스콜세이지라는 분이 어벤져스 그러니까 마블 시리즈는 시네마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 여,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건 영화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음, 네. 그것은 뭐 무비가 아니다, 필름이 아니다가 아니라 시네마가, 시네마가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했고요. 그건 좀 넓은 개념이라서 어벤져스를막 폄하하고 무시했다는 느낌은 아닌데,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나 감독. 감독의 의지가 들어가서 음. 감독이 어떤 말하고 싶은 것을 정수를 담은 작품으로서의 영화 음.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음. 말이에요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음. 대중도 바뀌면서 명작의 기준도 바뀐 거예요 맞지. 어벤져스가 명작이 아닌가요 3천만큼 사랑에 다 같이 외치지 않았나요 아, 걸작이죠 그럼요 눈물 쭉 뺐지 타노스 이거 다 같이 하지 않았나요 아그러요그러요 그럼요, 그럼요. 그게 명작의 기준이라면 음. 어벤져스는 명작이죠 그렇죠 하지만 시네마의 기준에서 보면 어벤져스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작품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레오나라도 다빈치의 명작이라는 그 수많은 작품들 이 네. 만화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만화가 아니잖아가 되잖아요. 음, 네. 이렇게 단원화되고 많이 쪼개졌다는 겁니다. 음... 그러면 취향의 문제로 넘어가게 돼요. 어, 또 하나의 킹받는 슬라이드가 나왔네요.